지금 시각은 10시 51분이에요. 이제 막 운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씻기 전에 오늘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단백질을 먹어줄 거예요. 응. 항상 운동 끝난 다음에 루틴 자체가 프로틴이나 이런 단백질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야 되니까 씻고 이제 뭐 자야 되니까 좀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쉐이크 종류를 먹을 건데 제가 오늘 먹을 거는 NS 포드 유청 초코맛이에요, 초코맛. 요거 하나당 단백질이 19g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쉐이크 통에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데 오늘은 쉐이크 통 씻어야 돼서 귀찮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음 이게 우유랑 타먹어도 되는데 우유랑 타먹으면 아무래도 칼로리가 있으니까 저는 보통 물에 타먹어요 어. 보통 쉐이크 통에 타먹는 게 좋지 잘 섞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단백질 을 먹어줘야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거잘 챙겨 먹어줘야 돼요 오늘 밥은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 프로틴 ns 포드 요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대충 섞였으니까 마시겠습니다 음. 아 근육이! 근육이 막 생긴 것같아 <웃음> 그럼 얼른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쳤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제 운동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주말에 등운동을 하면서 잠깐 핸드폰을 촬영한 것인데요. 음..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꾸준히 하고 습관처를 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달 PT 스데이도 나왔고 일등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지난 일이지만. <웃음> 어, 저는 운동을 혼자 해요. 혼자, 뭐, PT 없이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헬린이에요. 혼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혼자다 보니까 늘 헬린이야. <웃음>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운동도 운동이지만, 더 좋은, 질 좋은 단백질이나 프로틴을 찾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먹고 있는, 챙겨 먹고 있는, 요, n s 포드 유청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단백질, 프로틴이나 다이어트 식품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n s 포드 유청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맛이 있어요. 일곱 가지 맛. 그렇기 때문에 질템이 없어. 그중에서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이 초코맛은, 음, 풍, 초코의 그 풍미가 되게 좋아요. 풍미가 좋다 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초코오유 같은 맛. 그 치즈에서 파는 그 이제 내스 앵 초코 엉몽 앵, 응, 있잖아요. 그거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기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단백질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비린 맛과 그 단백질 미끄덩거림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NS 포드 유원 같은 경우에는 비린 맛이 단백질 특유의 그 비린 맛이없고요 다만 그 단백질의 그 미끄덩거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제품은 다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어. <웃음> 어, 단백질을 그럼 어떻게 먹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우유랑 타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이게 지방도 싫어. 뭐, 칼로리 높은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우유, 그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로, 물레 넣고 타 먹거든요. 물에 넣고 타먹거든요 물에 넣고 타먹어도 초코맛이 너무 잘나가지고 먹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거기다 요즘에 제일 잘 먹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 어, 프로틴 넣고 잘 섞어서 먹어주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이게 보통 프로틴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큰 통에 담겨져 있어요. 큰 통에 담겨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푼으로 한 스쿱, 두 스쿱 뜬 다음에 뭐 쉐이크 통에 넣고 흔들어서 먹고 는데 이게 안 좋은 장점, 이게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에 강박, 강박증? 뭐 집착식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도 항상 프로틴을 챙겨가는데 이게 프로틴을 비, 그 일회용 비닐 봉지에 넣다 보니까 잘 흘리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갔다 온 다음에 흘린 거치어올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웃음> 조금만일찍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귀찮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n s 포 d h o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편하게. 1회분 먹을만큼 만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흘릴 염려도 없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백질 프로틴 같은 경우는 큰 통에 다 묶여져 있다 보니까 끝까지 먹기 힘들어요 왜냐면 은 질리거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한한 한 박스에 스무 팩이 들어있어요 스무 팩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 남길 일도 없고 질 일도 없고 질리 다 싶으면 다른 제품을 갈아타서 먹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제품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음.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성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분에서잘 이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짧게나 공감바이 봐야 하면 미국산 농축 육천 단백이 들어있대요. 그럼 노, 농축 육천 단백이 뭐냐? 어휴, 바로 너무 어려워. <웃음> 그 단백질이 풍부한 분말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품인데요. 이게 왜 다른 단백질과 뭐, 뭐 어떤 점이 다른데라고 말씀드리면 어, 흡수율이 빠르대요. 흡수율이 빠르다 보니까 근 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나와서 지친 근육을 성장시켜 주는데 더 좋은 제품이겠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L 아르기닌, 뭐 L 글루타민, 뭐어 BCAA, 그다음에 아홉 가지 아미노산, 1 2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운동하고 나면 근육 나도 지치는데 몸도 지치지만 근육도 지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 원료들이 지친 근육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분은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만드셨겠죠 좋은 제품이고 좋은 원료로 정말 어잘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팩당 19g 무려 19g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높은 단백질 함량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초코유 맛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웃음> 저것은 헬레니들은 어, 운동은 약간 뭐 장비빨 뭐 이런 근육은 뭐 장비빨 이런 그런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이게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똑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프로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시 전에 주문하시면 당일 출고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안심이 돼. 어, 내가 한 스푼밖에 안 남서 이제 아 이제 한병밖에안 남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시키면 바로 와.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2020,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운동을 해야지만 스트레스도 풀리고, 체력도, 체력도 늘거든요. 거기다 근육, 없어지는 근육도 잡아줄 수 있고, 몸도 탄탄해지고, 이뻐지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느니까, 더욱더, 또래비에 잘 놓을 수단 말이에요. <웃음> 여러분들도 어, 얼마 안 남은 요한해잘 음, 맛있게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운동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런 제품 드시면서 근육도 키워서 또래들보다 더잘고잘 먹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웃음>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웃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잊지 맙시다 운동하고 질 좋은 단백질 이런 프로틴 체먹한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